고권 12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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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빌려고, 심화를 하였더라. 우리가 하와이의 그 실패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패,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 1차 독자들, 그, 에굽베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제 2차, 독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웃음>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재창조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동일한 그런 <웃음> 실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재창조돼서, 어, 온전한 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아, 어 이런, <웃음> 그, 실패,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와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살아갈 장소와 살아갈 지혜와 살아갈 능력, 살아갈 법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창조 때 그저 정체된 존재로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충만한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가운데 이제 그 온전한 목표에로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없는 그런 가능성을 그 가지고 지음을 그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 명령과 금명이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결코 개인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 했던 거죠 그냥 <웃음>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고 침해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권리를 생각하면서 그 온전한 목표로 나갔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근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특별히 인간은 아, 짐승과 달리 이성을 그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성을 가진 자로서 만물의 영장이 돼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를 만들어 주셨다. 짐승과는 짐승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일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 비하면 인간은 엄청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니냐고 어, 현실 속에서 자기 위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개명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활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조차도 스스로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통해서 마땅히 목표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그, 그 통일성을 나타내고 서로 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거 먹지 못하게 한것 그 거기에 갇혀 가지고 못 먹는다는 그런 것을 그거 하나의 그 생각이 꽂혀 가지고 죄 없는 상태였고 굉장히 지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웃음> 그것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천사와 비교해도 뛰어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뱉습니다. 그리고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도 안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다 인간답게 더 완전한 상태로 나가는 게그뭐 자기 시련을 이루고 자기 보람을 찾고 하는 데서 그 완전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그런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닌 그 세상의 지혜로는 땅의 지혜로는 자기를 구현하고 자기 보람을 찾고 자기 꿈을 자기 미래를 이루는 거지만 이제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하늘로 난 지,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지혜에 의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는 응?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그 신의 사역에 예, 참여해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하는 외형상, 외형상 그런 것은 비슷하지만 결코 내용은 다 본질적으로 다 달라요. <웃음> 음. 다, 음, 다시 언급하지만 음, 사람들은 책도 읽고 도덕적인 수양도 하고 평소를 아름답게 자꾸 승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좀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리토를 믿는 사람은 그런 수양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의 생명을 장성시킬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양식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바로 섭취하는 것으로만 건강하고 싱싱하고 능력있게 장성한다는 걸 알고, 거기, 장성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땅의 일, 옛사람의 일, 죄인의 일, 그, 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일, 새 사람의 일, 신령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 아로서의 일, 의로운 존재로서의 일,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자기 수양도 하고, 사람다, 답게좀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지 않았다 그리도 안에 두시지 않았다 모형적인 씨앗의 그 역사 속에서도 열매 가운데 보여질 모든 내용들이 함이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 뭐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속에서도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성막 중심에 그 신명기에 그런 얘기가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이, 이그 이미지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결국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왕 대신. 그리고, 백성, 법, 그런 것들, 뭐,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게 다 그리또 안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또 안에서 목표한 거는, 결코, 자기 수향 정도가 그리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또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공간도, 그, <웃음> 허락하시는 거죠. 능력도 주시고. 이게 그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면 안 되지. 항상 우리는 주께 속한 자로서의 그 완성을 향한 일을 해야 그고또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그래야 그 사람은 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에 이게 지정의로서의 완전한 인격체 그 완성된 인격체는 그리스도이신데 그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여기서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지.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하고, 그래도 세상에 보낸 뜻이 있는데, 자기 본기도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것도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께속 한자로서의 그 창조의 재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는 굉장히 비흡하고 저급한 거죠. 아주 저열한 거 그냥, 그냥 그냥 교회 다녀주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치고 형제들한테 뭐좀 보여주고 <웃음> 그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도왜 완전한 인격으로 <웃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이지 않았을 때도 에 그런 성격이 나타나고 모였을 때는 더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모이 못 모였을 때는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모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여도 사실은 이게 모인 사람을 남무라는 건 아니고요. 모여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그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또와 하나가 된 사람은, 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또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또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또 안에서 자기 거, 뭐, 빨아먹을 거 빨아먹어가면서 자기 영역을, 자기 객체를, 뭐, 객체의 존재를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또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객체의 존재에는 그, 그리도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된 존재답게. 그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말숭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냥, 어,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어, 뭐 삶을 살아갑니다. 꿈이지 않는다. 외식자들은 꿈이에요. 안 와도 꿈이고, 과도 꿈이고. <웃음>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뭐, 주님이 목표한 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 사, 사랑, 넉넉한, 넉넉함, 그걸 가지고 나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 그, 그, 창조받은 목적인 뭔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항상 존재된 거잖아요. 개인이 혼자 뭐 아무리 그뭐 아는 척하고 기독교 행세를 하고 해도 기독교인 행세를 해도 교회 안로서 행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웃음> 진짜 가짜입니다. 진짜로 가짜. <웃음> 이제 성경 가지고 성경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해 가지고 논문으로 박사를 해도 논문을 해도 사람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교회 안로서 그 그. 그 받은 사랑의 넉넉함을 알지 못하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완전한 대로 그 인격적인 변화를 향해 그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 날마다 그겉 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웃음>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진. 그리도와 같이.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더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그리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 해도 이걸로는 참 부족하다, 주님 앞에. 이건 알미니안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의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않죠. 재창조된 사람은 진짜 넉넉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 나태하고 뭐뒤침지고 <웃음> 뒷자리에 서고 이런 걸 하지 않 항상 앞장서서 할 일을 하는 거지. 그그 뭐냐면 그 완전한 완성된 인격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 그리도의 몸민 교회 아로서, 이 교회 아라고 해서 뭐, 이제 개별적인 걸다 무시해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자기 은사와 직임대로, 그, 충만한 대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 강설에서 늘 봤지만, 옛사람의 정신적 자 도덕적 자 종교적 자 이걸 가지고 그냥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알죠. 내가 진짜 교회 아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가시적 교회에 진짜, 아 본질적인 그런 그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냥, 그냥 홀수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가? 이런. 이렇게 사랑하는 걸 점검해 보면 많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튼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요. 거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영혼의 기능에 적절한 연마와 발휘를 위해서는 항상 생명의 능력이 자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자양을 공급하고, 기능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해서, 양식을, <웃음> 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생명의 떡이 그에게 계속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섭취하는 방법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그 축, 그 에너지를 그, 거기서 받아가는 거죠. <웃음> 내 이성으로 그 도리를 바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자꾸 바른 것을 쌓아올려가고 그로 인해 생활을 자꾸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바른 사상에 들어가면 사상이 깊이 들어갈수록 그 생각하는 바가 깊고 높고 바르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나 뭘 느끼는 것이나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훌륭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별로 훌륭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던 소망이나 열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지금 새로 발견한 이것이 참되고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 그것을 간절히 열망해서 찾아 나아가는 새로운 의지의 작용이나 정서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포함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고통 자기 미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으면 자기 뭐 현재 직급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넬료의 경우도 봤잖아요 에디오피아 그 내시의 경우도 우리가 봤고 또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뭐, 어, <웃음> 김홍전 목사님 큰아버지 김규배 그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으면, 생명의 도우를 받으면 거기에 확고한 부동 변화가 있는 거지그 안에서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웃음> 그런 활동을 보이는 거죠. 내가 양, 상, 양반인데, 선비인데, 학놈들하고 백정들하고 내가 같이 하나? 이런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백정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역의 일, 하나님과 같이 동역,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역의 일을 하고 그 완성된 대로 나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니에요? 이건 뭐, 뭐 가슴에 그 금, 금덩어리 안고 있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되고요. 뭐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고 있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주님 한분이다 오직 그리 도다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어찌 해야 했었는가? 하와도 역시 이성의 작용이라는 것이 훨씬 연마되고 보강되고 새롭고 신선한 힘이 거기 들어가서 점점 더 밝은 대로 나가야 했다. 그 완성된 대로 나가야 했다. 그게 그래야 빛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사랑,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정물과 같이 한번 쭉 들어가면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신선하게 자꾸 작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창조적으로 그런 힘을 혹은 광망 선망을 그 선광을 번쩍번쩍 발휘하는 내그 사랑의 참된 의미가 참된 그그 본질의 발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속에서 시간도 주고 자기 시간 피가 아직 뭐피 같은 시간 아니에요. 요즘 피 시간이 돈이니까 다 시간도 주고 내 건강이 최고인 시대에 내 건강도 다 불살라서 내 물질도 다 들여서 그렇게 그렇게야 빛이 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생 창조주의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이요. 그냥, 그냥, 잠깐 뜨겁게 올 때, 잠깐 비치고 마는 그런 존재예요. 또 없어지면, 자, 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사랑이라는 말은 연구하면 할수록 참 신비하고 또 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아끼 아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인데 그게 이제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사랑하게 하신 것을 조금 공유하게 하셔서 그걸 조금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준 만큼 알고 하는 거지. 그거 갖고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광광발을 냅니까? 절대 안 되죠. 진짜 교만하고 무식한 거죠. 그것은 무슨 음식을 하나 먹은 것 같이 그냥 속에 가만히 들어앉거나 체한 것 같이 속에 뭐 하나 걸려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환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은 후피하죠, 병들고 가난하고 뭐, 뭐 고난 받아 쫓겨다니고 할지라도 속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고 속은 날로 그냥 부풀어지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풀어지는 뭐 그냥 무한증식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웃음> 참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랑을 신선하게 가지고 발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섬광의 발휘가 있는 가달, 일종의 환이 기쁨이라는 것이 번쩍번쩍 번쩍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하면 할수록 지겹고 그냥 짜증나고 괴로운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죠.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뭘, 내가 난 자식을 위해서 뭘 그렇게 그냥 희생하고 준비하고 뭐 헌신해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겹습니까? 지겨울 수가 없죠. 번쩍번쩍 번쩍 올라가는. 사랑은 인고단련이라 해서 인욕을 하는 것과 같이 쭉 견디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즐겨요. 그냥 억지로 이제 나중에 두고 보자. 와신 상담해가지고 그냥 후위를 도모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올라서기만 하면 내가, 내가 이제 뽀대나게 뭐 한번 드러내 보고 살아보지. 그런 것고 비교가 안된다. 즐겨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서 남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것도 도무지 고생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힘써서 몸을 다 들여서 봉사해도 절대 고생스럽다고 생각치지는 않습니다. 감각이나 몸이 다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쓰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그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참 벌레만도 못하고 그렇게 참 저주받아서 지옥 홍보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할수록 참 즐겁고 깊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자양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랑 어제의 사랑이 오늘도 끌어가는 그런 식의 반복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환희와 능력을 가지고 서 부어내려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이엔 점진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융성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잘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깊은 대로, 그 부요한 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높은 대로, 그그 호박은 그 넉넉한 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자기의 가치 갖고 뭐 현실적인 데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지지공상하면 뭐 맨날 거기 그. 도의 초보의 언저리에 얹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뿐이에요. 어디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받느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끼리의 사랑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계속 그렇게, <웃음> 번쩍번쩍 번쩍 광망을 발휘하는 선광을 발휘하는 신사람이 매일 창조적으로 발휘되면 려그 그사랑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랑은 항상 한시적이에요. 권태기가 오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세상사랑. 굉장히 크게 보고 다가갔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게 문제에 나타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신혼때의 그런 사랑이 어디, 시큰둥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뭐, 사랑의 사랑을 더하고. 그런 건 없죠. 이제, 이제, 허물만 보이고, 흠만 보이고, 흠 뜯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이렇게 날마다 어제와는 다른 그런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와 보고 있을 때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감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거룩한 능력을 사상을 잡고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과 그,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충분히 나누었어야 했던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로 치면 아담이 목사 아니에요 네? 선지자와 같고 왕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더 배가해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야 했던 거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양식이라고 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리토를 끊임없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서 그리토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계시, 게시, 오늘의 계시라고 할 것을 흡수해서 그런말미암마 그리토에 대한 사랑을 더 신선하고 새롭고 능력있는 것으로 어제의 것을 꾸며와서 오늘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있는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씀과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것, 그 비친 것도 어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데이 세상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말미하면 어떤 비침과 그에게 나타난 어떤 광휘, 잘안 쓰는 말인데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혹은 위로, 또는 어떤 말,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자기에게 신선한 능력을 발휘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것들은 말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와가 가졌어야 했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였겠느냐 하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교통을 받을 수 있었을 때이니까 그것이 얼마 만큼 풍성했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땅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 또 식물을 주셨다는 사실, 보장해 주신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알았으면 선악과 명령도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를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너는 피조물이니까 감히 이 창조주의 영역에 넘어오면 안돼 하고 그 제한적인 의미로만 그걸 줬겠어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한 건데 시편 82편 말씀했잖아요. 그, 그런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땅의 방백같이 행한다. 예? 땅의 방백들은 뭡니까? 고장이 제 왕하게, 왕에게 이제 붙어서 자기 현실을 도모하고, 자기 가족들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 아니에요? 그, 그,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는 불안한,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또, 이제 벗어난 사람이 신자 아니에요? 죽음의 불안,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불안, 세상 자연으로부터의 그 불안, 뭐, 뭐, 모든 온갖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의 그 불안이 오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은 존재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고작 그 불안, 현실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 끌어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거요 그렇게 되면. 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즐, 즐거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의도 안에서 비로소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먼저 지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와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선악관 명령도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도 다 다스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 거죠 모든 권리라는 것은 권리 그것만 한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일은 땅 위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은 아무리 방대한 것,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의무가 뒤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권력만 행사하면 자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고, 어, 권력만 행사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웃음> 사람이 가지는 권력은 아무리 방대한 것, 거기에 의무가 따른다고 했어요. 하와에게 있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리에도 의무가 뒤따라 다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대로 보아서는 선악과 금령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슨 위해가그 위기나 뭐 어떤 해로운 일들이 갑자기 있거나 그 그것이 그 예상되는 때는 아니었죠. 이제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면 당연히 찬탈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침략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파괴하려는 자도 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뭐 안팎으로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침략이나 파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권리, 보존하는 원리를 주신 가운데 비로소 선악과라는 것이 의무로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여기 이런 의무가 하나 있다. 그 의무는 뭐냐? 어, 지키되 너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다 따먹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무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억탁인가 근거 없이 제멋대로 하는 그런 추측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짐승이 와서 건드릴리도 없고 사람이 내가 먹어야할 양식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거해 주시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주장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신 의도에 대해 아주 낮게 저위로 평가했다는 것이 하와가 얼마나 말씀 전체에 대한 고려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바르지 못한 관찰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아담과 그그 그 선악과 근명 가지고 서로 실령한 교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 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사단의 미혹이 올때 넘어가고 막. 우리가 평면적으로 하와에게 내린 혹은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태도만을 가지고 종합해 볼지라도 하와는 선호과금명은 하나님의 권리주장으로서 나를 제안하는 시 것이고 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험하기만 한 것을 거기에 두시면서 제거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묘한 생각은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간취해야 하느냐 하면, 간취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짓고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어느 걸딱 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 그걸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나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잘 배워야 할 거죠. 이런 점을 면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잘 아실 텐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그러요 이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 무한하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 완전하시고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 알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한 증식돼도 그 하나님과 같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땅히 자라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법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 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 충만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또, 뭐, 이제,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을 존재예요. 사실.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니까. 씨 거기에 씨름도 하지 않는데 뭘 건드려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자체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 이게 무슨 구조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말씀인가, 뭐 그렇게 놀라고 하, 이게 철학적으로 참 철학 인간 철학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지혜의 말씀이다. 세상에 이치를다 담고 있고 온 우주의 역사와 그 목표를 다 담고 있. 고그 아무리 그거 갖고 감탄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재료로 써서 마땅히 목표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알고, 그,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완성될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그 일은, 그 알미라는 게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말이 이게 헛, 헛된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망한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구현하고 그거에 그거에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점수 잘 먹기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아주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한테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드리지만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한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그 얼마나 무한히 많은지 뭐 천억 개 이상 그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지으신 분이니까 그니까이 티끌도 안 되는 속에서 이 대한민국도 티끌도 안 돼요. 이 지구도 티끌도 안 돼요, 우주 속에서. 근데 여기서 뭐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안위합니까? 그걸 자기 일, 그걸 자기 보장을 합니까? 운동을 해서 자기 목숨을 연장하고 돈을 벌어서 뭘 하고? 그게 됩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이후 주님과 같이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건, 삶의 존재의 관건이죠 관건, 목표가 되는 나와 그분과 어떤 관계로 내가 사, 오늘도 사냐 적당히 그냥 뭐 에? 기운이 나면 하고, 기운 없으면 하나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뭐. 권력이 있으면 하고, 그런 거는 뭐 세상 사람도 하는 거죠. 뭐. 음. 우리는 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바로 판단하는 토위에서만 그의 말을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가 나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단단히 믿어버린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선의의 말을 해도 선의의 말로 듣지 않, 들리지 않는다 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살리려고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복음을 제시해 주는데 이제, 이제 나쁘게 보,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신성모독한다고 뭐라고 이게 아주 흑백의 문제지만 조그만 오해도 결국은 그 말하는 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자꾸 오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이게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웃 형제들 진짜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게뭐 그러니까 불교적인 측면에서 찰나 속에서의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그거 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이, 이게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참 복된 겁니까? 사두계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도리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고 성경즉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풀라나워했다. 속았다. 속아서 딴 길로 갔다 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그런 길로 가서는 안되는데 속아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해야만 속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해야 돼. 그 충만한 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거, 그거고. <웃음> 맨날 속 속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혼자 종교성만 가지고 그냥 폼 잡고 있는 거. 속아서 딴 길로 가는 것이 최초의 하와가 한 일입니다. 속아서 딴 길로 가서. 왜 그랬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뭐를, 어떤 인격을 발휘하고 어떤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갈 공간을 주시고 살아갈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가 그걸 알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걸